어 이게 작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어저 오늘 아침 에 벌써 화장실 3번이 왔어요 지금 가벼워서 온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종근당의 락터 조이 오늘 비움입니다 요거에 어떤 제품이냐면 어 우리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에어타브분들이나 바디 포플리 준비하는데 아랫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묵직하게 나와있어 그러거나 아니면 내 몸이 무거워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좀 <웃음> <웃음> 좀 민망하긴 한데, 어, 화장실을 좀 시원하게 묶어가지고. 근데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제가 이걸 받고 나서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좋대요. 진짜 좋대요. 우리 보통 보면은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약국에서 팔거나 특정 뭐 약국 어디에서 막 사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얘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저는 정말 하나씩 못어야 되는 먹기도 하거든요. 먹으면은, 어, 그 있잖아요. 밤에 잘때 먹어가지고, 막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막 걸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복에 섭취하고 나서 2시간이면 바로 신호가 온대요. 와,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내가, 어? 주중에는 제가 출근하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주말에 먹어야겠다. 주말에 일어나자마자 눈딱 뜨고 요거 하나 딱 마시고 물을 쫙 마신 다음에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곧때 한번 제가 먹고 한번 후기를 한번 딱 여러분께 어, 생생하게 아주 먹어놓은 거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어, 지금 잘... 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은 오늘 비움을 한번 먹어볼 거니까요. 지금 시각은 12월 19일 6시 41분입니다. 이게 공복에 마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얼굴 퉁퉁 부은 채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어.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나의 몸오 이렇게 이거 마시면 얼마나 몸이 가벼워질까 이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음! 냄새는 약간 요구르트 냄새 같아 요구르트 요 요구르트 제가 이거를 컵에다 한번 따라 마셔볼게요 이거 보니까 섭취 방법이 한 병을 한들어서 섭취하래요 잘 흔들어 줄게 요 <웃음> 섭취 주의사항은 있어요 섭취 후 빠르게 신호가 올수 있으니 주의하래요 그리고 빈 속에 3시간 정도 여유를 가진 후에 섭취를 하고 물한잔 함께 하면 좋다고 니다 이거 먹고 물을 또 마셔줄게요 색깔도 약간 요구르트 색깔이다 오늘 비요 음! 또 요구르트 맛! 잘달하니 제가 차가운 물을 좋아해서 얼음물을 갖고 왔어요 아아아 상쾌하게 변하는 오늘비웅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음. 아 지금 아, 6시 57분인데 배가 살을 아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아여 6시 되데왜 이렇게 이만이야 <웃음> 그럼 화장실 한번 가볼어 우자마자 목사마자 바로 신어가 있는데, 음, 살짝 문득 썩지 않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 음. 여기서 민망하겠습니다. 어 uh, 이게 작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어. 저 오늘 아침에 벌써 화장실 세 번이나 갔었어요 지금 가벼워서 온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웃음> 어, 이 제품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우선은 특정한 지정된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집 근처에 정말 많지 않은 편의점 편의점에서 살수 있다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3,8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맛도 너무 맛있어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요거르트 맛이라서 먹는데 거부감이 없고 딱한 번에 먹기 좋은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어 마시는 것도 되게 수월했습니다 어.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 표현점에 있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큰 장점이 빠르게 먹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뭐 같은 경우도 먹고 난 다음에 8시간 12시간 걸려서 걸쳐서 효과가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마시고 난 다음에 공복에 마시고 난 다음에 두세시간 후면 반응이 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럴 때는 좀 일찍 일어나셔서 공복에 마시고 내몸 안에 이제 내 몸을 가볍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점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락틀로우즈 성분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그런지 아, 지금 저 너무너무 가벼네요 제가 오늘 일요일날 촬영을 했는데 진짜 즐거운 일요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어, 와, 너무너무 가벼워. 어, 너무너무 행복해. 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매일 마시거나 매주 마시면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뭐 2주에 한번뭐한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마셔가지고 내몸 안에는 합격게 디톡스 개념으로 이렇게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오로지 제 생각 아 <웃음> 어, 그래서 오늘 정말 정말 작지만 강력한 아이를 만나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내몸 안에 이제 좀 나를 내 몸을 좀 가볍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요거 드셔서 효과를 부, 저처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는 가볍다 가벼워 오늘 미움으로 가벼운 하루 안녕